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인기 있는 독특한 시계죠. 이렇게 보시면 팔찌인데 이렇게 열쇠로 되어 있는 지금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글씨만 써있고 열쇠고리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고 팔찌로 되어 있는 에르메스 켈리 시계입니다. 보통은 스틸스 스틸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옐로 골드입니다. 옐로 골드 그리고 럭셔리하게 다이아몬드가 두줄양쪽에두 줄이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두줄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이쪽으로 시간을 조정할수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나사가 그리고 위에는 에르메트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게이트 스킨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심플합니다. LMS에 여러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LMS라고 있고요. 이쪽엔 18K750 보이시죠? 그리고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여성용 시계이고요. 쿼츠로 가는 시계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시계이고요. 그러면 이쪽부터 이쪽이 2cm, 아래에서 두개가약 4cm 정도 됩니다. 대충의 사이즈를 아시겠죠? 손목의 둘레는 이렇게 해서 17cm 정도 되는데 보통 왼손에 차죠? 이렇게 손목에 찼을 때 왼손이죠? 왼손에 찼을 때 이런 식으로 시계가 보이고요. 반대편으로 돌렸을 때는 이 뒤편이 보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댕글링 거리길 거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켈리 에르메스 시계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겠죠? 다른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남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제품입니다. 상태는 아주 좋고요 아래 하기에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살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음, 스틸은 많은데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옐로 우 골드이기 때문에 휴게성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르메스 펠리시계죠 이렇게 옐로 우 골드의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 팔찌이자 시계 그리고 열쇠이자 시계인 제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짠